아침은 심장폭행으로 시작한다 오늘은 그날이다 열받는 날 화나서 냉장고에 남은 두릅 폭식했다 설탕이 무려 0.1g 들어있는 스리라차 소스도 먹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놔버리지 않는 거다 버티자 버티자. 존버는 존버도 실패한다. 마음의 평온. 대왕돈가스 찍먹. 너 아까 혼자 냉장고에서 간식 몰래 먹는 거다 봤어. 집중력이 흐트러진다. 지친다. 이걸 외치고 있었지. 나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. 108단 공보로 멘탈을 잡자. 처음을 생각해봐. 많이 왔잖아. 다음 편하게 그냥 했던 거 하면 된다. 할수 있어. 잘 해왔잖아. 날씨가 더워져서 감자표도 냉장 보관한다. 분노에 감자표 추가 살의 장난인가? 공지에 몰린 지방들이 저항이 엄청나다 먹을거는 엄청 당기고 쉴새 없이 배가 고프다 나에게 배고픔을 줘도 내가 줄수 있는 건 두부뿐이다 우리 빨리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기서 버티고 있어봤자 손해야 잘 생각해봐 살더라 t h a s it.